이제 그대 잊어요. 이미 그대는 나를 떠나가지만 그대 그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지 못. 예전 그대로 내 창을 비추고 그대 눈빛 내게 남아있는 햇살은 예전 그대로 내 창을 비추고 그대 눈빛 내게 남아있는